안녕하세요 리뷰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사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언빵싱 영상인데 왜 이래 화질이 꾸질꾸질하냐 초점도 잘 안맞고 어, 어쩔 어 수가 없네요 100명이긴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스튜디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삼각대에다가 평소에 쓰던 캠을 상단에 박아놓고 밑에서 포장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점도 자주 뒤틀리고 조금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의 장점은 따로 있죠 이놈 돈 받고 리뷰 안 하기 때문에 솔직히 까발리더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살짝 알려드릴거는 언박싱도 언박싱이지만 이 썸네일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비싼 그래픽카드가 과연 소음도잘 잡고 온도도 착하고 성능도 잘 나오는지 살포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외형적인 거는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요 뭐 50패널 쓰면은 좀더 이쁘긴 할텐데 그건좀 이따 살짝 어,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스펙부터 살짝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는 좀 편한게 홈페이지에 어지간 스펙을 다 기재해둬요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3090호프 보셔시피 가격이 400만원 넘어요 이거 실제로 시중가에 살려면 싸게 사도 400줘야 되고요 좀 비싸게 사면 450, 460에도 팔리는 제품입니다 워낙 소량 들어온 데다가 소량 들어왔다 보니까 받은 데서 좀 많이 펌핑해서 파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뭐 300초중반까지만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부스터 기본 클럭도 뭐 적당히 높은 편이고 3090이다 보니까 스트림 프로세서가 막하게 붙어있고 전원 포트는8 곱하기 3핀입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거는 전원부라는 거죠. 전원부가 2 6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키포인트는 뭡니까? 이, 패널이죠. 옆에 LCD 패널이 있는데, LED 패널인가? 요게 아주 해상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불칸도 있고, 어로, 어마, 어익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호프만큼 크진 않습니다. 심지어 저 호프의 그 패널은 뗐다 붙였다도 할수 있어요. 자석으로 그냥 본체 옆에 붙일 수도 있고, 어, 뒤에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거치대를 땡겨서 풀고, 땅바닥에 내놓고 쓰거나, 그래픽 백풀 위에 얹어놓고 쓸수도 있는거죠 쭉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 요새 갤럭시가 좀 편한게 제가 안뜯어봐도 얘네 전원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일단 힙판는 음.. 보시다시피 여섯 개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 베이퍼 챔퍼를 사용하고 있네요 베이퍼 챔퍼는 히트파이프를 넓적하게 늘려놓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쿨링이 구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제품은 전력 소비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는 뭐352 정도밖에 안 먹는데 얘는 400 이상 먹어요. 그래서 음, 발열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쿨링이 충분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보시다시피 호프 아머라는 거를 붙이고 있는데 이게 아주 두껍해요. 아까 살짝 제가 언박싱 할때 보여드리긴 했는데 측면에 정말 뜨거운 금속 재질에 가이드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죠. 이걸로 기판을 보호하기도 하고 힘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쿨링 성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요. 특히 이 전원부 같은 경우 사진으로 당당하게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갤럭시꺼. 이게 1 0어짜리 모스패스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좀 품질 좋은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거를 26개나 박아놨습니다. 안 대놓고 오버클럭을 하라는 거죠. 거기에 S, SP 캡하고 솔리드 캡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네요. 14 플러스 8 플러스 4 페이지, 총26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드라이브모드에 어, 그리고 제가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P 모드하고 S 모드. 그러니까, 사일런스, 사일런스 모드랑 퍼포먼스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 바꾼다고 펜속 타겟팅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다만 클락이 좀 내려가면서 온도가 약간 더 낮아지기 때문에 어펜타이팅은 똑같더라도 환경 온도에 따라 소음이 조금 줄기는 합니다 보통은 P모드에 두고 쓰실거예요 어, 바로 옆에는 아까 케이블 보셨던거 있죠? 그 5핀 케이블 그거 살짝 꽂아서 메인보드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ARGB LED를 영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퍼 부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평소에 누르고 쓰시는 분 없을 까요 눌러서 적용이 되면 녹색 불이 점등이 됩니다. 빠져나온 상태면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 <웃음> 소음이 어마어마해집니다. 플로드로 돌기 때문에. 이거 아마 쓰시는 분 없을 까요팬이 최대 회전 속도로 돌거든요? 그럼, 50dB 정도 돼요. 하여튼, 그 외에 뭐, 지지대도, 어, 주고요. 그러면, 일단, 이, 페이지. 단어와 페이지에 설명할 수 있는 건다한것 같고 실제로 영상을 찍은 거 보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릴게요 이영상을 찍은 건데요 보시면은 부팅할 때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키기만 하더라도 USB를 후면에 꽂든지 아니면 하단에 메인보드 쪽에 꽂든지 꽂으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 나름 뭐라 그러죠 저거 깔끔하고 멋져 보이는 <웃음> LCD 화면이 나옵니다 저 화면이 그냥 디폴트에요 왕관의 색깔이 변경이 되고 있죠 이건 지지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뭐죠? 연장 케이블 그래서 선정리도 좀 깔끔하게 할수 있게 해주던데 홀더가 없는건 좀 아쉽긴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 은아실피 타이트하게 당겨놓지 않는 이상 좀 너저분해 보이니까요 홀더도 넣어줬으면 진짜 근상청만 했을텐데 어차피 그 홀더 하나 끼운다고 돈 얼마 안 했을텐데 그거 좀 아쉽네요 그리고 3D마크를 한번 돌려봤어요 3D마크 돌리는 동안 깜짝 놀랬는게 얘가 있잖아요 음 저는 별도로 오실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0클럭 이상을 계속 거의 유지를 해줘요 별도로 오버를 안했습니다 상급은 상급이에요 그리고 RPM이 그 지금은 제가 풀로 부스트 모드로 켰는데 부스트 모드 안 키더라도 기본적으로 요 클럭이 안 내려가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두번 돌려봤어요. 뭐 모든 구간 다 유지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2000정도는 유지했습니다. 최종 점수는 얼마쯤 나왔을까요? 점수가 꽤나 높아요. 몇 점? 그래픽스코어만 봤을 때 무려 4,800, 아 48,469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높은 점수인 게 제가 상공국은 슈프림이랑 그리고 울트라를 만져본 적 있습니다. 어, 거기다 어마도 만져본 적이 있고 몇몇 제품을 손대본 적 있어요. 스릭스 이런 제품. 걔네들이 48,000점까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47,000점 정도 7,000 좀 안나온 애들은 뭐 46,000 슈프님이 46,00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심지어 상0 9 0 하급들 뭐 트리니티라든지 아니면은 터프라든지 요런 제품은 45,000점 정도밖에 나오지않아요 아, 똑같은 구성을 했을 때 5,800 썼을때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시하면 은 5만점은 충분히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5시 했을 때아 그것도 영상 남겨놓을걸 한 49,300점 까지는 제가 땡겨봤어요 <웃음> 그눈까지땡겨지더라고요 확실하게 상급은 상급이라는거 수요선별해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성능에 대해서는 뭐어 그정도면은 여지가한 상공구가 높겠네 근데 돈을 그만큼 투자할 값어치는 있겠느냐 했을때 뭐좀 <웃음> 애매하다고 얘기할수 밖에 없겠죠 지금 너무 비싸니까요 소음은 어때요 소음은 환경 소음이 기본적 40정도가 되는 저희 사무실에서 어, 팬에서 5cm, 10cm도 아요 화면 안에 띄워자 보니까 평균보다좀 가깝게 붙였습니다 보통은 10cm 떨어뜨려 놓는데 5cm 정도 거리에서 43dB로 시작합니다 1000rpm일 때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 좀 지나다 보니까 온도가 살포시 올라가면서 1300rpm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 는 않습니다 1300rpm을 1300에서 1400rpm 사이를 유지해주면서 멈춥니다 10분 내내 돌려도 그렇습니다 이게 o c c t 기 때문에 좀 과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 치고는 rpm이 그리 높게 안 올라가죠 최대 rpm이 2400인데 음, 1400이면 그러면 소음이 얼마 정도 나온대요. 45dB요. 성준님, 45dB이면 얼마만큼인지 제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려준 적 있어요. 3080의 평균 소음이 얼마였습니까? 45dB, 아니, 46dB입니다. 기억나죠?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혹시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3080 품질 비교표에서 얘네 평균 소음은 대략적으로 46 정도였습니다. 그거보다도 1dB 대 낮은 상태입니다 평균 이하가 되겠죠 사실 가장 조용한 제품이 44dB인 대걸 감안하면 트리오가 44예요 터프도 그렇고 개하고 1dB밖에 차였나요 호프는 시끄러운 제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온도가 낮은 제품은 아닙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력 소비량이 3080이나 일반적인 3090 하급들은 320W에서 370W 사이에서 멈춥니다 400 넘어가는 거잘 없어요 슈프림 정도만 400 넘어가고 어... 그좀 높다고 하던 스트릭스도 380에서 390밖에 안 넘는다. 상309 기준으로 이놈은 400이 넘어요 400이 넘는데 그다보니 온도는 실질적으로 제가 재봤을 때 어... 다른 제품보다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 평균 온도가 67도 정도였으니까 얘가 70도인 거 보시면 느낌이 오죠 한 3도 높구나 아 확실히 전기 더 먹는 만큼 약간 온도가 더 높다 물론 방금 전에 보여준 건 3080표입니다 3090은 대체로 전부 다 전기를 조금씩 더 먹기 때문에 아마 1도 정도 높게 나와요 평균 온도가 평균 온도 68도 거기서 2도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 아, 쿨링 솔루션이 최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그냥 평균치 정도다 다만, 증기를 더 먹기 때문에 이도가 더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 얘의 진, 진짜 장점은 뭔가요? 넉넉한 전력 공급량. 그리고 외형적으로 뛰어난 모습. 튜닝이라든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LCD. 그걸, 그리고 평귄보다 조금 낮은 소음. 이 정도가 이제품의 뛰어난 제품이 되겠죠. 그러면 성조님 어, 트윈적가 뛰어나다 그랬는데 뭔짓을 할수 있길래 자꾸 강조를 해요 하실까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펀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N인데요 <웃음> 보이십니까? <웃음> 이런짓을 할수 있어요 동영상을 넣어도 되고 뭐 200메가 넘으면 안됩니다 참고로 움짤 넣어도 됩니다 GIF 넣어도 되는데 이런식으로 원하는 스타일의 영상을 넣고 꾸준히 플레이 시킬 수 있어요 멋있죠 그리고 왜 남자 이런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 뻔히 알겁니다 수온계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어, 기름에 대한 온도 아니면 은 지금 RPM 이런거 표기하는 계기판 빡빡빡 붙여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웃음> 똑같습니다 수온 나오고요 섭씨 화씨 다 나오고 지금 GPU에 볼티지 펜의 r p m 이라든지 클럭이 얼마터지고있는지 메모리 클럭이 얼마 터지고, 뭐, 사용률 얼마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해당 제품, 그리고 날짜, 시간. 이런 게다 떠요. 드라이버 버전까지. 그래서, 그, 아, 솔직히 비싸긴 비싸. 내가 추천하기좀 애매해요. 근데, 그, 남자의 그, 욕구를 자극하는 감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사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번에 그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성전님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하나 본인이 직접 산다면 어떤 거 사실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가 뭐라고 했죠? 불칸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3080 불칸을 단한 장도 구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쓰고 있긴 한데 아 만약에 호프가 <웃음> 300만원만 됐어도 제가 호프를 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400만원은 <웃음> 도저히 뭐 한방에 지르기에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아시아피 경차인 스파크에요. 그차1 4년식의 깡통이라서 중고차 가격이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내 타고난 차값보다 비싼 400만 원을 투자할 그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플 리미티드가 남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제품이다. 그리고 최상위 성능을 원하신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 강의 추천할 수 있어요? 할 때는 <웃음> 말을 꺼내기 어렵네요 이런 제품 어떻게 강의 추천해요? 사실 사치품에 가까우니까요 여튼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어, 좀더그 말끔한 화질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필요한 데이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뭐 전원부에 대한 거 아니면 은 온도 어, 그리고 성능은 어? 에이 겨우 3D마크 한번 돌려놓고 그래요? 아니 하나 한번 돌린 건 아니에요 한세번 돌렸어요 아, 근데 사실 3D마크에 나오는 점수 차이만큼 사실상 게임 프레임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걸로도 오 정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상급 제품보다도 한 2, 3%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스포츠카 사는 느낌으로 살수 있는 제품이다 일반인이 쓰기에는 너무 고가긴 하다 정도가 제 결론이 될것 같아요 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여러분한테 깔끔한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